라이프 is on, y a 두 번째라 조금 적응됐어. <웃음> Hello e v e 뭔가 저 저번 했을 때는 오, 언니 이거 딥 조금만 더딤 해주면 안 될라이트? <웃음> 어어어 뭔가 어이 정도. 뭔가 <laughs> 뭔가 부끄러. 이거 꺼져.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그. 아니 아니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Do you guys want to say hi in voice? Hello. Hi. You guys have to guess who that is. I'm not gonna tell you. But hello world. I'm back again here at the black. Did you guys see my post today? Saying I miss you guys, cause I do, cause we all do, right? Right, girls. <웃음> Ignore 당했다. 이거 뭔가 새우도 갈까? 너 어색하지? <웃음> 아니, 하나도 어색해? 이렇게 새우도고 하고 싶어. 어, 아, 너무 어둡나? Hello! <웃음> 괜찮아 언니? 너무 안 어두워? 봐봐 응 아, 괜찮은데? 어? 갑자기? 갑자기 아, 왔어 아무도안 <웃음> 왔는데? 아, 깜짝이야. <웃음> 어 깜짝이야 밝게 보고 싶은 링크마음오 진짜 마음으로 한 건가? 뭐지? <웃음> 켜나 아, 머리 괜찮은지 모르겠어 괜찮은데? 씻고. <웃음> 내가 실시간으로 언니 사진 보라는 거봐야 진짜? 오케이 이상하면 바로 말해줘 <웃음> 바로 말해줘 Let's try and read some comments today 근데 어려워 어렵다 왜냐면 달라 왜냐면 천천히 올라와 되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맞아,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때 놀라서 컸어 오늘 어? 응? 숙조래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워 <웃음> 왜 이러지? 아, so scary okay. 오늘 해명을 하기 위해 라이브를 켰지? 제가 해명할 부분은요 <웃음> 따자자자자자. 여러분. 저 다리를 다쳤어요. <웃음>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앉아줘, 언니. 같이 얘기. 어, 네. <웃음> 어, 사진 올렸네? 어, 오늘 사진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오. 요즘. 뭐 쉬면서, 어. 네. 네, 제가 요즘 쉬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뭔가 의욕이 막 활발 탄 거지. <웃음> 내가 운동 적당히 할지. 네, 언니가 적당히 하라고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과 운동 과나 이거 하고 싶었어. <웃음> 뭐야, 이게? 팔 뒤로 나봐. 아, 죄송해요, 언니. 어. Keep talking.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밤에. 이제 낮에 필라테스로 끝내고 밤에 뭔가 아직 부족한 거야 뭔가 음. 땀을 더 흘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웃음> 제가 집에 얼마 전에 런닝머신을 장만을 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웃음> This is so stupid, I don't even know how to explain So I was running Basically I was running and yes, I tripped myself <웃음> On my own ankle and Now my i n d e is a little hurt. Oh my god. 그래서 한동안 어, It's a pity. 목발과 깁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할 건 없다고 말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많이 나은 상태에 예, 많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몇주 돼서 많이 나고 있고 응, 컴백과는 아니. 전혀 무관할 <웃음>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I have a g o t of people w h are l a v g w i t Yeah, so that's about it. Uh, I have an event coming up next week. And if you guys see me limp a little bit, it would be great if you ignore it. <laughs> Or, yeah, just ignore me. It's okay. I feel very stupid about tripping myself over, but it, ha it, did, it happened. I couldn't do anything to it. Oh, it did happen. Yes. Oh, no. <웃음> 원래, 원래 h no. I was like, I w a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I i k n e w t h a t oh, s a s i k h a yeah, really, yeah. t it, s a s i t y Oh, a i t s a s i t y I t s r e a l l i I t s a s i t y like, t h yeah. a t s t h e r i g e t yeah, yeah. w o r d i o r I w <웃음> 이제 궁금해 하 I 는 분들이 없겠지? 잘 설명이 됐겠죠? e yeah. 저희는 지금 오늘 왜 스튜디오에 나와있나요? 오늘은 로제씨 오늘 저희는 어, 왜 스튜디오에 나와있나요? 오늘은 저희 뮤비 미팅이에요 <웃음> 블링크들을 위한 소식 <웃음> 하트 네 요즘 거의 저희 스튜디오에 매일 나와서 컴백 준비하고 있어요 oh, This makes me look fat! What? 뭔? It's it's what? just big on me, okay? Yeah. Oh no. no. <웃음> 아, 뭔가 배리가 이만큼 나온 것 같아. No. It's odd. It's odd, but mm -hmm. you know, like it looks like this. Mm -hmm. Anyways, yeah. Somebody said, "Miu B beating you, you, you, you." Yeah. 궁금하시죠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 <웃음> 과연 이번 이번 뮤비를 이번 노래를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 뭔게 나 나는 그다음에 막 리사가 비치는 나는 뭔가 음아 이거 안 나. 진짜 나못 하겠어. 나막 이런 거 진짜 잘못 해. Where is Lisa? Um she is filming something. And she should be here soon but yeah. Can you guys come to m o l d i v Yes. I do want to. Somebody said a n n o n g What are you guys up to? Didn't I just tell them?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많이. 많이. Why are, you, why are you so cute? Why are you so cute o e I don't know. Oh, why, Thank you Oh my god. Why are we so cute? I don't know. <웃음> Me? <웃음> <웃음> 아 뭔가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막 빨리 끊었는데 한번 켜놓으니까 I could talk for like hours 아니야, 어려워 그런가? 응아 근데 이쪽이나 이쪽 얼굴이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웃음> 우리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이랬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막 닮았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자매라고 거짓말 치고 사촌 맞아 우리 사촌이라고 <웃음>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 있을 때 어떻게 조용해 우리 사촌이야. Is there you yeah, anything you guys want to say before I a n d my life? We love you oh. Oh. Where is Rosie? She's sitting right in front of me Yeah, feeling a little shy today Yeah <laughs> You shy? Oh my I'm, god I'm, I'm shy <laughs> mm. Can the, the, Who's switch on table? <laughs> <laughs> <laughs> This is actually Teddy o p a s switch, not mine <laughs> <laughs> Whoopsie <-y. laughs> <laughs> It's, it's raining today, right? It's, it's, raining. it's raining today. I r y like you... the rain today, though. You like the, the rain? It's so moisty. I know I hate that. Yeah, t s moisty? r e a i n I n g I t s r a i n I n g t o d a y i r e a l l i k e s e n r a l i k e s n e a s r a i n t a l i k e t s e r a l i k e s n I e i s r a i s n o o I s i k s n o I a s s a t s a s m o I s t y 저 원래 비안 좋아하는데 오 n 은 뭔가 음. 좋았어요. 왜? Um. 뭔가? s n I s 네, yeah, but we have so many things coming up. Like. Yeah. Yeah. Yeah. y yeah. yeah, yeah. Right? Yeah. Yeah. yeah. Of course. So excited. So excited. So so excited. Yeah. We are very excited. So. 이제 조금, 이제 곧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아, 저희 여기 오기 전에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스튜디오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어서 <laughs> <잠깐. 이렇게 laughs> <있는 거랍니다. laughs> Everybody be safe and mm. Always wear a mask and mm. Wash your hands <laughs> Like <laughs> 이렇게 <laughs> And then 이렇게 <laughs> And then like 이렇게 Like there's different ways to like Always wash your hands Okay I'm Probably gonna Turn it off soon, but I just hope I made you guys happy by turning this live on today. And we'll see you guys very soon. Maybe I'll try to turn it on again when Lisa comes, if she feels all right. Mm. But yeah. 계속 읽고있어 Hey, h e a l t h y You too? Thank you Thank you And you? Or <laughs> they say hand by Yeah They w a n t to say shears. Oh my hand s Oh so beautiful hands <웃음> What, 나와요? 응 I love you <웃음> Oh I w a n t to show them my car La la la la la la 맞아 <웃음> 내가 아까 말할려 했는데 지금 킨 <웃음> 사람들은 당황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demasiado> <웃음> <웃음> 봐봐 타따 It's actually really funny But, oh, it's not funny but I feel like I'm a kid again because I broke my ankle as a kid 맞아. And yeah, this is how I walk these days But, it's getting better 많이 심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빨리 네,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네. 인내는 최대한 안 써야 한다고 해서 Yes 어, 조금 더 pr overly protective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Be careful! Oh my god! 여튼 여러분 제 소식을 잘 전달했길 바라고요 <붙>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붙> <붙> <바다 바바바> <붙>